아 몰라. 어 바다에다가 는걸 걸? 뭐임이거이 년은 됐어. 야 그리고 어떤 게가 대체 지하에 피자 깔아놨어. 뒤지려고야빨 <드시피> <이, 말이야. 웃음> 뭘? 아... 뭘 뚫려? 뭘? 뭐뭐뭐 아, 뭐뭐, 뭐. 뭐뭐, 음, 뭐 그래, 게이크, 그럼 나 뜬금 없이 아무잖아어 전설, 전설. 전설. <웃음> 블랙아이스, 블랙 블랙아이스. 요. 전설 아니야? 전설에는 블랙아이스 안 뜨지 않나. 그, 방패 야. 있지 않으 그냥 바로 들어가서 쏘죠. 들어가서 박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